그렇게 해서 내가 이 SCP 연구소에 끌려게 오된 거야, 격리된 거라고. 네가 <웃음> <내 인간 웃음> 그렇게 감동적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아173아 요새 말이야, 연구도 안 하고 말이야. 어? 실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되겠어 박사 체면이 구겨지겠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연구를 해봐야지 자야 까꿍아 까꿍아 너는 왜 사람 목을 꺾는 거냐 왜 자꾸 니을 네 쳐다봐야 되는 거냐고 그 이유가 도저히 모르겠어 우리 많은 연구진들이 계속 연구를 해도 네가 도대체 왜그런지를 모르겠단 말이지 어 잠깐만 어어어정말이이어아어어어 야, 아어어어 진짜 아우. 아우. 눈을 안 보고 눈 아프고 눈 따갑고 이거 다지 이거 나가고 싶다. 아우 캐리 연구한다고 들어왔나봐. 아우 이럴 때 우리 코보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네, 네, 네, 네. 박사님 어디시지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아, 야코보아 아하하하, 아, 아, 아 마침 잘났다. 잠깐만 내려와 봐봐. 나좀좀 도와줘야겠다.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 자, 아 예, 왜요? 야, 야코보아 예이. 잠깐만 뒤, 뒤로 돌아 봐뒤로야 이렇게요? 아, 됐다 아우 식을 뻔했네 아뭐예요 지금 이거? 하 <웃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진짜 저런 박사 진짜 왜 저래 진짜? <웃음> 아우 똥매려 야넌 뒤로 내 앞에서 똥을 싸면 어떻게 어우 냄새 진짜 <웃음> 기왕 이렇게 된거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나랑 그래 무슨 얘기? 너 전에 뭐 했었어? 너뭐 외계인이었어? 아니야 뭐 아니면 너 괴물이었니? 난 너의 존재가 너무 궁금해 나? 난 사실 예술가였어 진짜? 그게 말이지 아주 좋아요 우리 내가 대학교 때였지 예술가들이에요 작품들이 아주 뛰어나요 아주 좋아요 선생님 제작품 어떻습니까? 어아 우리 통근 학생 아주 좋아요! 뭔가 예술의 필이 어, 느꼈어요? 선생님 제작품은 어때요? 오! 호호호, 우리 영저학생! 야 이거 피카소 다음으로 뭐! 어? 저기 선생님! 저기 저도, 저 저, 저, 저, 질문 있습니다! 어? 저 선생님 제작품은 어떻습니까? 정말 형편없구만딱 아, 예? 아 선생님 지, 제작품 이건... 학생은 다음부터 내속 들어오지 마요. 어? 선생님, 아제 작품 어떻습니까아이 작품 바로 전시나오되겠어. <웃음> 어떻게 날대 이런 수가 있는 거지? 왜날 무시하는 거야? <웃음> 다 필요 없어. <웃음> 이 부숴버릴 거야. 지금부터 내눈안 보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치워할 뭐 거야. 준서가 아까 무슨 일 있었니? 엄마랑 얘기하자. 됐어, 다 필요 없어. 엄마 차리켜요. 아 제발 차리까 엄마가 미안하다. <웃음> 에이, 다 필요 없어. 뭐 훌륭한 예술가? 다치마치다 치받치라고 부셔버릴 거야. 에이, 진짜 너도 부셔버릴 거야, 철각자. 너도. 너도! 불쌍! 부샤... 너는 내가 진짜 아끼는 작품이야 너까지 그런 줄 없어 그렇게 화가 나니 누구? 누구야? 누구야? 나는 니가 아주 훌륭한 예술 라람성을하데 제발 나와! 누구냐고 귀신이야! 니가 보고 싶냐 뭐야 여기는? 어, 어, 어, 어. 넌.. 넌 누구야? 아, 악마야! 누구야! 나는 너와 영혼을 커려. 나는 네가 원하는 걸 모든, 모든 걸 해줄 수 있지. 정말이야? 모든 걸다 해줄 수 있다고? 진짜? 그래. <웃음> 영혼 만주면이 응. 모든 걸다 해줄게. 자, 자, 자 뭐가, 뭐가 필요하 어? 어? 나는 단거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이 나만 봐주면 돼그거만 어? 된다고 그리고 날 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해줘 오케이 나 침수로 영원을 가야겠다 이야 여기 어디지? 어? 여기 내 작업실인데. 어? 언제 와 있는 거지? 아, 어? 어? 뭐야? 꿈이었나? 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엄마! 어, 아들 왔어. 어? 뭐? 뭐야? 어? 뭐야 뭐야? 엄마, 왜 그래? 나 나야. 엄마. 개발이다! 와!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아씨 엄마 가왜 그러지 나한테. 내눈 피했어! 가만 주지 않겠다! 야, 어! 아 기분 좋아졌어! 어? 야. 왜 짜증매? 어? 저 뭐야? 저 사람 뭐왜 저렇게 죽였어? 아 어, 뭐야? 저 사람은 거 같아! 뭐야? 지금 다들 내눈 피한 거야? 아! 어? 가만 주지 않겠다! 내가 이 SCP 연구소에 끌려오게 된 거야 격리된 거라고 네가 그렇게 감동적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눈 겁나 다가와 내 인생은 그때 그 엄마 부모님 엄마, 아, 엄마 내 인생 통이라서 양반으로와 안과 문모네세요이 말이 쳐 나와요